안녕하세요 먹구리 엄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중학교 동창들라고 한복을 입고 제가 경복궁 투어를 나왔어요. 그리고 제가 오늘 친구들하고 영상을 한번 이쁘게 찍어봤거든요. <웃음> 한번 봐주세요. 꼭 봐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도 술을 한잔 했어요. 이렇게. <웃음> 밟으면서 그렇게 오케이. 이제 사라지시고 이리로 와네 야, 두 번째 나와. 스텝. 아, 우 주먹 같아요. 걷는 게. 꼬리 살살 흔들면서 세 번째 나오세요. 아유, 어, 네, 고생해요. 오빠. 오이봐, 오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또 나오세요 한명또 나오세요. <웃음> 아, 그래, 좋잖아. <웃음> 사랑해. 한 명씩 나와. 야, 나, 나는 누가 찍어줄 거야? 이거. 그러니까. 내가 찍어줄 거나 빨리 들어갈게. 현인왕자 나오시오. 아우, 예뻐. 너무 경망스럽지 않써 <웃음> 아, 그러니. <웃음>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.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네. 하시고요 너무 예뻐서 제가 여기 오고 싶어요 <웃음> 아, 정말요. 오, 네, 여기 네, 너무 햇빛 채 반사되세요. 어, 네,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에 와서 아유. 꼭 마시고 싶어요. 다음에 한번더 찾아주세요. 네, 네, 네, 네. 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연경아 힘들지? 아니야 안 힘들어. 오늘 어, 너무 재밌었고. 너무 재밌... 형이야 고생했고 우리 찍어주느라고 세진이는 우리도 편집해주려고 잘해줘 응 어, 잘해줘 영영이 제일 못나오게 해줘 어, 세진. 세진. 세진아, 세진이 세진이 우리 딸 세진이 세진아, 세진아 너한테 하는 메시지야 세진아, 아줌마들이 아 너무 고마워 우리 예쁘게 찍어줘 예쁘게 잘 찍어줘 세진아 특히 아줌마 음, 아줌마, 아줌마 아줌마 이 아줌마가 삭제 아줌마야 뭐든지 삭제 삭제, 삭제. 해봐, 세진아 <웃음> 나 여기, 고마워, 이쁜 엄마가 여기 자연미, 자연미 자연 아, 고마워. 오늘 덕분에 어, 우리 오늘 좀 너무 너무 행복했어. 우리 정아 얼굴 네가 이쁘다는 정아 얼굴 조그만 편이 딸 세진이지만 나의 딸도 좀 되줬으면겠어. 좋 <웃음> 너무 너무 이쁘고 있지. 언제 한번. 그래. 맞아. 너무 고마워. 니가 항상 있지. 엄마 친구들을 위해서 커피 사주러 먹더라고. 어. 그래서 몇번 얻어먹었는데. 밥큰를 못한 맞아. 것 같아. 그리고 우리 그때 뭐지? 바이크 울린다. 맞아. 아니, 다, 어, 맞아. 너무 다, 너무 나온다, 다 나온다. 너무 고맙고 니 은혜는 진짜 잊지 못할 것 같아. 세진아 너이 아줌마. 어. 양엄마로 하라. 하라. <웃음> 이 아줌마. 나중에 괜찮아. 갠... 진짜로 어. 너무너무 고맙고.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. 진짜 멋진 곳에서 밥 한번만 게 고마워 사랑해, 고마워. 사랑해. 고마워. 우리 고마워. 이쁜 동이 지진아 나는 지금 오른쪽 눈이 쌍꺼풀이 이상해서, <웃음> 이상해서 원래, 원래 좀 괜찮았는데 지금 좀 이상해 그리고 아, 가만히좀 가지고 항상 너무나 고마워 우리 애들한테 너 자랑 많이 해 그리고 우리 아들이 양현이 아줌마 너무너무 좋아해 <웃음> 너무 분이라고 항상 얘기해 감사. 어 사랑하고 다음에 한번 꺼보자 그래? 잘 편집해줘 예쁘게 여기 예쁜 예쁜 잘 예쁜 편집해줘. 하지야 <웃음> 네, 좋겠어 이분 달도서 편집 달더서. 너무 어려워. 부러워. 너무너 같은 달 더웠다. 아, 다시 뭐라고요? 네? 유튜브 네? 몇명 구독자 돌, 돌파 천, 기념 어, 기념 은 언제예요? 축하를 언제 할수 있나요? 하이에겠습니다 200명. 나는 1200. 아, 2000명이구나. 2000명, 너 2000명. 2000명, 2000명. 응. 좋아, 2000명. 1200, 네, 2 0 0 0 나는 만명. 100, 야, 100, 야 얘, 얘가 제일 통이 크다. 얘 만명이 된다. 만명. 만명, 오케이. 아, 니단 그러니까 최고로 어, 돌아간 거야. 야, 너한쌍잘은사과다 너무 예쁘다. 야, 이거 진짜 예쁘다. 당근 케이크래. 어, 당근 케이크. 당근 먹어야 돼. 먹어봐야지. 야, 이 배꼽 찍어 빨리 봐. 네, 찍고 있어요. 네. 아, <웃음> 너, 너, 너 특이한 거 있잖아. 야, 삭제. 야, 삭제. 이거 아니니, 네, 너. 아니, 오늘 <웃음> 찍어, 찍어. 찍어, 찍어, 찍어. 찍어. 찍어, 찍어, 찍어. 찍어, 찍어, 찍어. 이게 다 보면 재밌더라고. 나중에 그럼, 보면, 그지, 연경아 샤키야, 야, 야. 야. 어. 샤키 먹지. 어. 샤키야, 키 샤키. 샤키. 목이부러운거야 이거는 아, 뭐이제는 뭐야 이거는 뭐이는 뭐야 거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목 검사 이어목 검사 들어는 뭐야 이거목 뭐야 이거는 뭐야 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거이제동이거동이거이거이 이제 희동이 아, 깝게요 오늘 희동이가 아, 너무 아, 적극적이어서 아, 감사합니다 <웃음> 맨날 삭제하라 그러는 애가 아, 얘입니다 아, 오늘 눈을 하거든요아 머리 이쁘데나 아, 머리, 나 머리, 나 머리 색깔 네, 아까 아, 그리고 네. 이제 정신이 못, 갑니다. 정신이 못 깝니다 정신어요너 이거 다 남는 거야 아, 이, 아, 네. 이거 몇년 있다가 보잖아? 아, 야 아, 아, 얘들아 아, 이거 몇년 아, 있다가 보면 내가 그때 목이 이랬구 이렇게 펴 이건 어? 정화못갑니다 섹시해요? <웃음> 뭐, <웃음> <웃음> 아, 저도 까야죠어네 저도, 까, 저도 어. 까주세요 어네 아, <웃음> 현이 목을 아, 깠습니다 어머 끌르기까지 했어요 <웃음> 풀었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거를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은 그런 게 좋더라고요 우리 정화정화눈잘 음, 우리 이거 찍어서 너가 나중에 이렇게 봐봐 음. 니야 뭐가 잘못됐는지잘좀 가져봐. 아 우리 정아 참 이쁜데 나도 몰라서 오늘 내. 렌즈가 너 언제 계속 꼈었안경을 안경을 써서 그런 아나 나 처음 꼈어. 음, 니네 만날 때나 어. 지금 한.. 왜 내가 렌즈를 끼냐면 내가 지금 왜 렌즈를 끼냐면 화장 동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. you <laughs> 야, 기름된다 아 야, 역시. 어, 맞죠? 어, 예. 아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네. 나가보세요. 나이스, 받아보세요. 어, 이렇게. 아, 이렇게 빨개졌는데? <웃음> 여기 빨간에 <웃음> 둘이 아유, 옆에 있네 빨리 야, 아, 괜찮아 야, 나 아, 리 나도 좀먹아하지 안녕하세요 먹구리엄마입니다 <목소리> <난 내밀지 목소리> 오늘은 제가 경복궁 당... 당... 정... 아니 다시 먹어봐 다시, 다시. 다시. 다시. 야그 쎄지 맞아 먹어 야말 친구들 경복궁에 나들이 했고한번 네. 뭐 나들이 했나 이거 가려야 돼 너무 빨리 빨아 그것도 다씻어아 그만해 <목소리를> 저희가요, 지금 영상을 다 찍고, 어, 아니, 너 여기 암수 많이 벗구나. 암치마 벗어봐, 빨리. 암수. 암수 디프리, 디프리 하러 왔다 그래. 디프리 하러 왔다. 아유, 나와라 암수 어 아니, 그게 되게 찍찍이던데? 아유,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어, 야, 빨리, 빨리 빨리. 저희가요, 지금 영상을 다 찍고요. <목소리가> 지금 저희가 디프리로 지금 음식점에 와서, 돼지갈비에 돼지 소주를, 소주를 빨간 소주를 먹었어요. 그죠? 오늘 간 소주 너무 했어요. 행복해요. 그쵸6명이 지금 3명 네, 네. 네. 네. 감사요 아, 네, 감사합니다. 다 저희 6명인데요. 지금 3명은 거부했어요. 그리고 꼭 눌러 주세요. 구독이요. 아, <웃음> 이상 먹뿌리 엄마 왔습니다. 뭐 감사합니다. 아, 너무 지야지 나가는 거니? <웃음> 아니 뭐 어떻게 편집을 아, 할지 모르겠지만 야, 야, 야. 아, 오, 세진아 편집 잘해줘 그네 <웃음> 마지막 라스트 그래, 그래, 너 뭐, 아니 뭘, 뭘 하라고 아, 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먹뿌리 동호회 엄마의 여왕벌 모임입니다 저희 모임의 인원은 여섯 명이고요 요 여섯 명이고요 어, 서로 마음과 뜻이 맞는 친구들끼리의 모임이라서 더그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음, 저희가 만나고 만나서 이야기 하다 보면은 진짜 웃음꽃이 끝이, 끊이질 않아서 오늘도. 에이, 야, 리아. <웃음> 뭐라 할까? 음, 너무너무 행복합니다. 에이, 너무너무, 아니, 아니, 그게 아니라. 무슨 곳이 너무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지 배꼽이 아니 배 뭐가 어 배꼽이 빠질 정도로 너무 많이 웃어서요 엔돌핀이 팍팍 돌았습니다 여러분 꼭꼭 눌러주는 거 아시죠? 잘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야 아직 남았어 너말 잘하잖아 뭐라고 환란 그냥 가 저는요 하는 얼굴 얼굴 원래 화장발 <웃음> 받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내가 진짜 할수 없이 영걸 때문에 포기해서 <웃음> 우리 현희쌤 너무 이쁘게 잘 나오죠. 먹구리 엄마 대단한 사람이에요. <웃음> 그럼 그 뭐지? 세진영아. 뭐 그죠? 아니 아니. 먹구 말고. 먹구리 영요그 아니 너, 너, 너 학교 애들 가르키는 그 뭐? 좋아. 아니 아니. 난독주? 어, 아, 제가 그런 그 글쎄 애들을 가르치는데. 그래. 그래. 그래. 그래. <웃음> 그래. 그 어, 개인 스타일이구나. 그러면요, 저기 세진이. 세진, 세진이, 잘라주세요. 그세진이그 이상한 멘트는 잘라주시고. 얼굴, 가늠하다. 낼수 있으면 <웃음> 사각을 없애주세 그리고 음. 저기 우리 동희. 동의, 동희가 한마디를 <웃음> 이 집에서는 아니요, 그 해야 될것 같아요. 저 생각 중이에요. 아니잖아. 편집야 그래. 이쪽 눈을 이쪽 눈옆 너무 이쁘다 이쪽 눈이 정리아 이쁜 눈으로. 옆이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. 아니 이쪽 오른쪽이 지방방성파. 아 오른쪽은 쌍꺼풀 한게 너무 이상해서 네. 너무 아 아,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, 진짜. 아, 어, 나 진짜. 아, 나 뻔뻔하지가 않아. 못하겠어. 먹풀이 엄마. 먹풀이 엄마.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예요. 어머, 나 지금 미치겠네. 어머, 세진야. 이거는 편집하세요. 우리 영경아, 너도 해. 아나 왜이라님 얼굴 너무 밝아니야 괜찮네. 안녕하세요. 네. 야, 영경이랑 엄마는 몇년 생이지? 우리는 한 40년? 엄마랑 40년 넘넘 40년 거예요. 45, 그리고 건강하게오래오록내 네, 네. 옆에 있어 줬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여러분 우리 먹 우리 뿌리 엄마 예쁘잖아요. 눌러요. 네. 꼭 눌러 주세요. 그리고 음. 사랑합니다.